안녕하세요 저희는 삼성란주의 음잘해요 아, 죄송해요! 아, 네 오케이. 빨랐죠? 오케이 <웃음> 오케아 좋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삼성란주의 음잘해요 <웃음>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삼성란주의 영웅으로 돌아올! 동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손을 니은자를 만드셔서 여러분들 왼쪽으로 가주시고요. 여기서 앞으로 치면서 반대로 갑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네번째를 쉬고 우리 김영웅 선수를 가르쳐주세요. 김영웅 응. 한번더해 안타를 날려라 최강삼성 히어로 누구 김영웅 응. 마지막 네 번째는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약간 축제 느낌으로 편안하게 뛰어주시면 됩니다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풍악을 꿀려라 최강 삼성 김영웅 선수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돌아와서 삼성 라인즈의 멋진 플레이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삼성 라인즈 영원 탈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얘들아 요속도 요속도 요속도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김영웅 선수의 꿈을 배워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자 <웃음> 롤링 <웃음> 발칸 <웃음> 풍악을 순, <웃음> <웃음> 순간 이거 하면 다 까먹었다. 다 까먹었다. <놀람> 다시, 아니야, 아니야. 순간, 다시 이거 하고 나서 뭐지? <웃음> 오케이, 다시. 아, 영혼인 줄 자, 다시 간다.